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파운디앤 매도 세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지방에 11월 20일 날 제가 매도 세로을 공유를 해드렸긴 했는데 이틀 후에 어, 산루스를 맞은 줄 알고 제가 매도 세로 실패라고 다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산루스가 맞은 줄 알았는데 보시듯이 <웃음> 맞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 같은 경우는 데일리 차트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어, 쓸데없는 현재 불필요한 서포트 레진스는 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이 타이밍이었고요 보시면은 약간 헤드앤숄드 패턴이 어, 보이죠 살짝 약간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듯이, 네, 서포트의 하방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리테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좀 유명한 2618, 네, 유튜브 2618 거래, 네, 제 유튜브 채널에 2618 거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2618 거래와 상당히 비슷한데, 어, 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자주 쓰는 이제 패턴 아니지만은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왼쪽 머리 오른쪽 어깨가 있고요. 170이라는 고점을 찍은 후에 다시 한번 165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왼쪽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머리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트렌드 라인을 이용한 을 후에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보았고요. 가격 조정을 주었을 때 168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68이 왜 중요하냐? 좌우를 살펴보시면 이곳 위치에서 가격의 방향 변경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8 레지센스에 도착하였을 때 다시 한번 가격의 방향 변경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매도셋업을 진입을 한다. 4시간 차트로 보시면은 168 여기서 캔들 두개를앞당계본 결과 이런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을수 있느냐? 몸통이 작아지고 위기 양쪽으로 몸통의 길이보다 어 길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하였구요 168쯤에서 매도 진입을 하여서 진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 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렇 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 상당히 지금 거래가 진행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자 근데 올라갔을 때스로스를왜 여기까지 주느냐? 왼쪽에 있는 이 고점과 거진 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다가 사물수를 주었습니다. 왼쪽 고점이 깨지지 않으나 나는 거래를 갖고 있을 생각이다 라는 기준을 잡고 사물수를 왼쪽 고점보다 더 높게 살짝 더 높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라인의 리테스트라고도 한번 생각을 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행을 계속 한번 해보면은 다행히도 큰배어시 캔들이 나옵니다. 이것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매도 캔들이 나오지만은 다시 한번 치, 또 치고 올라가네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왔을 때 이 고점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전 고점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진 타겟에 다 왔지만은 현재, 현재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 왜 아직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보시면은 왼쪽에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서포트 브레이크아웃, 레지스 리테스트, 서포트 브레이크아웃, 레지스 리테스트.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밑에서, 트레, 밑에서 위로 트렌드라인 한번 사용했잖아요. 똑같이 한번 더 사용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 트렌드라인 리테스트 그 다음에 하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마켓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패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스탑로스와 그리고 엔트리 의 타이밍 그리고 타겟, 타겟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수익을 만들고 있고요. 이번 한 주도 많은 수익 만드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